주인놈 고생할 생각에신이한개토끼 40kg 감량을 넘어서 70kg대 몸무게에 진입했다 오늘은 빨간띠를 받기 위한 승급전 혼자 촬영은 불가능해서 촬영 도움을 받았다 오늘 들고 올라갈 무게는 약 40kg 최대한 분배해서 준비했다 등산부스터, 초콜릿 보충 음. 최대한 쉽게 들려고 준비했는데 생각처럼 안된다 역대급이다 몸에 붙어있는 살 40kg이랑은 비교가 안될 만큼 무겁다 40kg <웃음> 장난이 아닌 이 무게를 몸에 달고 와. 살았었다 못할것같 진짜 이 정도 무게가 몸에서 빠졌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살을 안 빼고 있었다면 이런 무게를 평생 내려놓지 못하고 들고 다녀야 하는 거다. 몸이 무거울수록 활동성은 떨어지고 움직임은 적어도 에너지는 많이 필요하다. 쉴새 없이 먹을 걸 찾을 수밖에 없어진다. 한번 살찌기 시작한 몸은 큰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무한으로 영양 섭취를 갈구한다. 시작 전에는 금방 끝내고 국밥 한 그릇 뚝딱 하려고 했는데 열걸음 이상 걷기가 힘들다 40kg이라는 숫자를 몸으로 직접 느껴보기 전에 너무 쉽게 생각했다 열심히 들고 올라가서 당근에 올라온 고액 알바로 돈좀 벌어볼까 했는데 돈 많이 주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구나 불태 는 소리 1년 전에 달고 다니던 몸무게라서 그런지 금방 적응했다 와 이거 어떻게 올라가 <웃음> 개토끼 가방에 무게 좀 나눠줬어야 했는데 가볍게 뛰어다니는 거 보니까 아반네반 <웃음> 정도 올라와서 연료가 부어졌다 부족한 칼로리 보충시간 까바스코랑 초콜릿 이거 먹으면 이제 힘이 나요 다 먹을래요? <웃음> 먹어봐 너는 먹으면 안돼 옛날에 넣는거야살빠져면 먹으려고 시간 끄는게 아니고 진짜 힘들어서 힘든 것보다 목부터 다리까지 관절이 무리가 많이 오더라 다시 살이 찌면 관절에 얼마나 무리가 올지 잘 기억하고 다시는 살찌지 말자 촬영 도움 없었으면 오늘은 진짜 못 올라왔다 설마 가겠어 싶었는데 가더라 저 멀리 미리 굴려놓으면 내려갈 때 쉽겠네 싶었는데 저기는 길이 없다 토끼 울음소리 야! 몸이 가벼워서 신이 나내리 오늘 가장 중요한 빨간띠 회수 오늘도 승급미션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이 다음은 검정띠다 길고 힘든 다이어트의 마침표 10kg도 안남았다 69.9kg 솔직히 이거 다시 못들고간다 산에 물주고 쓰레기는 다 챙겨서 내려왔다 이맘때 한 번씩 입어보는 130kg 시절 입던 나의 유일한 복장 개토끼 보관 쌉가는 개토끼도 이제 개 하수 노란띠를 졸업하고 개 고수가 되었다 검은띠 개 카리스마 있어 진짜 개간지 검은띠의 거만한 손눌림 아직 내가 서열이 낮은가 보다 10kg 간격으로 변하는 띠색 흰, 노, 초, 파한 단계씩 가벼워졌다 여기에 빨간 띠를 두르는 날 다이어트는 종료된다 그날이 오려나? 이번 빨간 띠 다이어트는 지금까지 빼온 살보다 몇십배 아니 몇백배는 더 힘든 시간이 될 거다 121kg 시절에 나였다면 지금 종합 핑계와 자기합리화로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서 이런 힘든 일은 회피했을텐데 미루고 회피하고 피해봤자 그 순간만 잠시 평온할 뿐 결국은 내가 해결할 문제고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어설프게 끝나는 엔딩 말고 진짜 완벽한 엔딩을만 들어보자